어 말이 남는 안전해. 이게 안전한 거야. 안아지 진짜 <웃음> 것같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너무 잘 먹었나보다, 그동안. 안 가와? 에이. 장난치라고. 에이. 안 돼, 이거 어떻게 아니야, 하지 마. 이 어떡해? 내려와. 내려왔네 내려와. 간다. 웃긴다, 이제 웃긴다. 웃긴 웃긴다. 웃긴다. 와와 잘한다. 안쏘아 멈출 때까지 기다리냐? 응. 아 진짜? 어, 어. 누나 이거 봐봐 <웃음> <웃음> <웃음> 눈이... <웃음> <웃음> 음, <우>, <웃음> 진짜 예쁘로 이동. 우로 이동. 우로 이동. 우로 이동. 우로 이동. 이게 훈련하는 거 같아. 아 너무 예뻐. 길고양이 치고 이렇게 예쁜가? <웃음> <웃음> 커시다 봐봐 어. 은근히 뒤를쫓고있어오뭐려고구 응. 예쁘다 려 예쁘다 고구려, 고구려. 고구려, 고구려. 고구려, 고구려. 고구려, 고구려, 고구려. 고 나이스 개려고구봐고어 쟤가 쟤가 이 대장노릇 하는 거야 아마도. 어 오, 오 쫓아낸다. 음. 저런 거 처음 봤어. 어, 아빠이에요 아빠. 오. 요 이거 대장이구나 진짜 그러네. 야, 진짜. 온다 저기 있다. 우와 잘 올라간다 네. 얘 눈치챘나봐 안올라가 얜 안올라가 눈치 엄청 빨라 올라? <웃음> 힘든가봐 <웃음> 오 돌아간다 이게 네. 똑똑하다. 아, 절로 돌아간다. 신네. 우와, 우와, 여기 매~ 매~ 너무 높아. 너네 높아, 거기 매~ 안나. <웃음> 온다, 온다! 가리냐? 얘네 사람 가리나봐. 아니야. 이 비밀봉달성을 알아야 돼. 네. 가자. 이리와. 아, 진짜네. 이리와. 너가 제일 날려봤다. 이리와. 네 야, 야, 쟤들도 보고 봤다. 네, 이리와. 운동시키. <웃음> 이리와, 이리와, 이와 이리 이리 <웃음> 오오와오오와 <웃음> 온다! 온다! 오오오오 오. 온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제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나오오 온다. 오. 네. 없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너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미안해. 뭐얘 되게 잘생다 예! Yeah! 와, 잘 생겼다. 위나이다 씹는 거 봐. 어머 아빠, 세상에. 있어. 자연의 관계. 귀여워. 씹는 소리. 아, 완전 완전. 아. 자연, 자연 ASMR인데. 아 웃겨. 넘어. 그만 봐. 자. 어서 봐. 던져줘. 자. 응? 들어갔었다 아니 안 보이나봐. 그래 맞고. <웃음> 냄새로 오네. 어. 어. 오. 적극적이기 시작했어. 자. 얘는 받아 어, 먹지? 구름이, 구름이야. 얘는 받아 먹네. 어, 아빠 구름이랬어. 구름이. 쟤는 안 받아 먹네. 아니, 너무 웃겨. 아빠 눈이 없으니까. <웃음> 야, 아주 구름이 독특한 한데? 헤어스타일인데? 야, 뭐, 어, 참아. 아빠 구름이래. 그냥 구름만 폭신폭신해? 우와. 신기해. 여기? 폭신폭신. 왔다 아빠 먹이고 있지. c h n n i n g s are not 저희가 준건안 먹던데요. 박 어, 수박? 수박? 응. 아. 아 저런 거먹는 쟤누... 수박, 수박 껍질 먹방이다. 우와 대박. 꽃사 아사진꽃사진 고사진, 고사진, 고사진, 이쁘다고사꽃사진 고사진, 고사 있다. 응. 아빠 사진 고사진, 고사진, 고사진, 나는 나는 거야. 고사진, 가사진 고사진, 가사진 고사진, 고사진, 긴 게로 제도 한다. 오 어디로 들어간 거야? 얘? 어... 이러면서 어... 봐봐, 쟤 어디로 어, 어떻게 들어간 거 너? 아 이렇게 운동 시켜야지 달려. 응? 예. 아니야 간다니까. 아 오... <웃음> 엄청 커목 엄청 길어. 와 무서. 워 안녕. 야, 안녕. 귀여운. 어, 아빠 지 않는다고? 저러고 잔다 저러고 자 어머어머 이다저러가져가데 어머. 먹질 않아 맛이 없거든 않아. 야, 야, 잘 야, 잘야잘 물어 물어 하지마 안 먹잖아 어? 다리, 다리는 왜 들어 다리는 <웃음> 왜는 다리는 왜 듣는 거야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